사람들도 그럴 때 있겠지만, 음, 어? 나그곡좀잘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누가 됐길래 막, 어 이런 감정? 저는 아무거나를 하다가 그거였 감정이 정말 어느 한 곳에도 과잉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오히려 플랫한 거에 가깝는데 그 맞아. 톤이 너무나 맞아. 적절하게 사용되고 그그 느낌이 또이 앨범의 의미가아니까근데 우리 다들 왜 뭔가 가슴이 따뜻하니. 네. 네. <웃음> 맞아요. 그 네. 로망이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이번, 이, 때 디오님의 앨범이 대체로 어,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기에 맞아요. 좋았던 앨범이 아니었나라고 어, 생각해요. 되게 작사격장에서는 어. 엄청 다시 사랑이야 같은 게 음. 되게. 뭐랄까, 그냥 일생의 꿈같은 걸 <웃음> <일을 웃음> 갖고 싶어 맞아, 저도 저런 걸 갖고 네내 작가가 생에한 번쯤 있어주 듣고서 아, 나도 이런 곡을 응. 남길 수 있다면 좋겠다 응. 응. 응. 응. <웃음>